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커트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용사 분들께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두상과 모지를 갖고 계신 고객님이세요 영상의 길이가 길어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옆뒤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커트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께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먼저 여쭤봅니다 투블럭 안하고 옆뒤 깔끔하게 해주세요. 고객님의 모질 자체가 많이 가늘고 뜨는 모발이라서 투블럭은 원치 않으셨고 고객님 두상에 맞춰서 커트하는 과정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를 먼저 진행할 거고요. 귀 중심을 기준점으로 이어 포인트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등분을 나눠서 커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놔두고 봤을 때 앞쪽 통수가 많이 짧은 편이죠? 이 고객님은 두상이 많이 작으신 편이에요. 이쪽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투블럭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밀어주셔야지 자라나오는 과정에서 다른 옆머리 부분과 동일한 길이로 기준점이 맞춰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6mm를 끼워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저는 항상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 라인 부분을 조금 깎아주셔야 돼요. 그면은 이게 머리를 들어보면은 구렛나루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깔끔하게 연결 한번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살짝 덮으면 은 튀어나온 게 조금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구렛나루 부분 밀어도 상관없으세요. 아니면 길이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조금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고객님 구렛나로 길이를 놔두고 여기를 들어 보면은 시작점이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끝에를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빗을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끝과 끝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놔버리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깔끔하게 하실 때는 고객님 피부가 안 아픈지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날로 인해서 피가 나기 때문에 항상 내 손에 먼저 한번 긁어보고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거 튀어나온 거는 고객님이 앞에서 봤을 때더 정확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더 밀어 드릴까요? 아니요 뜨시는 분들은 밀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6mm 이상 정도로 조금 조금씩 이쪽 부분만 이렇게 치시면 은 끝에가 좀 날렵해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어색하죠? 뭐 바리깡으로 올리셔도 되고 요거 티닝 가위 티닝 가위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요끝에 날을 항상 잘 살펴보시면 돼요 이 모양에 따라서 커트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고객님 두상 그대로 항상 두상 각도를 잘 모르시기 때는 맨 밑에 단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냥 요대로, 요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손목의 힘보다는 팔뚝 근육의 힘을 조금 많이 길러주셔야 돼요. 미용사분들. 그리고 이쪽은 그냥 하게 되면은 귀에 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누르고 빗을 약간 밤 깎듯이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밤이나 과일 깎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빗질을 반대로 해주셔야지 머리카락 안쪽부터 다 튀어나온 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정도 옆 라인이 완성이 되고 여기 보면 여기가 좀 두껍거든요? 여기도 조금 티링 가위로 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떠있는 부분을 얇게 하려면은 이렇게 여기 끝에 부분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런 부분은 틱닝가위로 처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리깡은 단면이 딱 잘리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가로로만 하지 말고 세로로도.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을 할 거면 아까처럼 요렇게 요 모양이죠. 원래는 커트 속도가 이것보다 빠르시면 돼요. 이렇게 적응을 하시고 속도를 높이시면 커트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제 영상으로 보여 드린다고 제가 매우 천천히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고렛나루 부분이랑 위에머리랑딱 연결이 되면서 안쪽을 보면 은 약간 밀어놨잖아요 투블럭이지만 이 고객님의 두상에 맞춰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고객님이 느끼셨을 때는 그냥 원블럭처럼 보이는 거죠. 오른쪽 두상도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 혹시라도 바리깡 투블럭 하실 때 대부분 여기 기준으로 많이 잡으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은 숱이 좀 가늘거나 없으신 분들은 머리카락 내렸을 때 많이 비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들면 은 고객님 두상을 만져보면 튀어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이마 쪽에 있는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보다는 관자놀이 쪽에 있는 사이드 포인트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딱 올렸을 때 거의 다 M자 라인 기준으로 많이 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숱이 많으신 분들 외에는 웬만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발이 이렇게 가늘고 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여기가 많이 비어보이거든요. 아까처럼 똑같이 제가 커트 해볼게요. 그리고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끝에 얘를 뒤로 살짝 당겨오면 은이 정도밖에 없어요. 연결할 수 있는 게 여기만 살짝 잘라주셔야 돼요. 얘를 다 끌고 와서 자르게 되면 은 여기 앞머리 구레나루가 엄청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 보이세요? 여기만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고객님한테 뭐 다운펌을 권유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조금 밀어주셔야 되는데 밀면은 저기도 짧아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운펌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아까는 가위로 하는 거 보여 드렸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머리카락이 요렇게 나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들었을 때잘모르시서 모발 들면은 여기 이 모류 방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사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시면 돼요 요것도 항상 귀 항상 바리깡 쓰실 때는 귀에 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귀를 먼저 잡고 맨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올리시면 돼요. 항상 오른쪽 두상 커트 하실 때는 좀 소심하게 커트를 하시고 마지막에 세심하게 봐주셔야 돼요. 여기는 잘못 잘라버리면 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정수리 돌아가는 부분이 오른쪽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오른쪽 부분 두상 커트 하실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자른 다음에 마지막에 튀어나온 것만 한번더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 자를 때는 고객님 고개를 내가 편한 쪽으로 살짝 숙이게 고객님 제손 따라서 고개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대로 고정해주시면 뒤쪽에 커트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 중앙에서부터 안 올라가요. 여기 양쪽부터 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밑에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빗을 대고 쑥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고객님의 두상 모양이에요. 제일 안전하게 커트를 하려면 6mm 이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이 고객님의 모류가 보이거든요 이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밀면 좀잘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점과 점 커트는 솔직히 쉬워요. 너무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커트하는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이 고객님 두상에 맞게 예쁘게 만들어주면 돼요. 예쁘고 멋있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는 눈은 미용사들이 정말 더 크거든요. 근데 자꾸 커트 기술 교육에서 배운 걸 써먹으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음 보이죠? 명암 같은 게 여기만 잘라주시면 돼요 일부러 모양을 내실 필요는 없어 항상 이 고객님이 갖고 있는 모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제일 예뻐요 저는 좀 현실적인 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모양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요 고객님 두상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항상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뒤에 자르실 때는 여기도 들어보면 이렇게 라인이죠. 이대로 올라가서 핀을 딱 꼽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류 방향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뾰대로 밀어주면 돼. 여기도 완전히 다 밀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 여기 연결 체킹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통수 부분만 집중해주시면 돼요. 항상 귀 중심, 이어 포인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여기 앞으로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공간만 집중해서 예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명함을 보면 은 여기밖에 없죠, 자를 공간이? 그리고 나서 이 고객님의 두상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동그랗게 잡아서 핀을 탁 꼽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6mm로 안전하게 항상 여기 결 모양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런지 자세라고 많이 얘기하죠. 다리를 앞으로 뒤로 해서 런지 자세 최대한 몸을 낮춰서 모류 방향을 보면서 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위로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방향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고객님이 낮아있는 모류 방향을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이강 하실 때 그냥 냅다 밀지 말고 이 고객님 모류 방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튀어, 이거 층 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바리깡으로 다 연결해줄 거예요. 저는 그냥 보통 바리깡 싱글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은 탭을 이렇게 끼워서 하잖아요. 그럼 이대로 모양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을 쓸 때는 촘촘하게 얘네들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 날이 이게 두 가지 있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 이거는 빠르게 넓은 면을 사용할 때 빠르게 크게 커트할 때 넓은 면을 쓰면 되고 촘촘하게 세심하게 커트하실 때는 이렇게 촘촘한 빛 라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층 낮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그로 연결해 주면 돼요. 위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래서 올라가실 때는 여기 손가락 있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 손으로 고객님 두상을 받치면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 고객님 두상대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손을 무조건 대셔야 돼요 두상에 그래서 손목의 힘이 아니고 팔이랑 팔이랑 등 연결되어 있는 근육 힘 있죠 그쪽 근육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층낮아 있는 거 연결하면 되고 여기가 지금 보면 좀 뚱뚱하잖아요 위에가 그래서 잘안 밀리거든요 여기도 두상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여기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큰거 자를 때는 어떻게 알아야죠? 넓은 빛.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꼭지점에 연결할 거거든요. 싹 들어요. 보이죠? 잘라야 될 거. 그러싹 자르시면 돼요. 바로 두상 나오죠? 여기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빗질을 하잖아요. 여기 튀어나와있고 여기 튀어나와있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만 연결시키면 되겠죠? 싹 들어볼게요. 여기만 자르면 돼요. 싹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더 그냥 층 낮아있는 거 연결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위쪽 옆 부분이 가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지 말고 그냥 머리카락이 빗에 올라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층만 연결해준다 생각하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고객님의 두상이 납작하면 동그랗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는 블렌딩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올려 쳐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제일 긴 걸로 그리고 이게 선손으로 하면 은 계속 움직여서 계속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금 위로 올라가실 때는 각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밀지 마시고 항상 여기 모서리 면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잘못 치면 여기가 싹 잘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은 여기가 지금 뭔가 연결시키고 싶으시잖아요. 아까 제가 몇미있었어요 6mm 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밀 수가 뭐가 있겠어요? 3mm가 있죠? 3mm를 꼽아서 아까 똑같아요. 이렇게 밀지 말고 항상 모서리. 제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 머리잖아요. 소심하고 안전하게 커트를 완벽하게 끝내셔야 돼요. 항상 이거는 계속 조절을 하면서 이 고객님 두상에 맞게끔 명암을 넣어주시면 돼요. 잘안 밀린다 싶으면 짧게 하면 되고 너무 많이 밀린다 싶으면 길게 자르면 돼 그래서 항상 여기 모서리 아까보단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위쪽 머리 커트 3분 안에 빠르고 쉽게 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